안녕하세요, 마리마 옥상 정원입니다. 오랜만에 목소리로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저희가 언제라도 집에서 자주 해먹는 고추 요리 음, 멸치 볶음을 할 건데요. 보통 이제 꽈리 고추를 많이 사서 그거를 멸치 볶음으로 많이 이용하죠. 근데 저희는 이번에 옥상에 고추가 5대 심은 게 너무 잘 됐어요. 그래서 올 여름에 고추 한 번도 산 적이 없이 옥상 고추로 여러 가지 반찬을 해 먹고 있답니다. 오늘은 이제 멸치랑 볶을 건데요. 좀 날이 이렇게 찬 바람이 나니까는 어 조금 가늘어졌어요. 그래서 반을 어슷어슷 썰은 다음에 후라이팬에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또 마늘부터 넣고 볶기 시작해요. 볼까, 볼까. 응. 제가 후추를 굉장히 좋아해요. 어느 음식에든지 후추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후추를 조금 뿌렸고요. 어, 이제, 뭘로냐 아직도 돌 잘린 애들이 있네요. 어, 매 눈으로 다 잡아냅니다. 그리고 여기에다가는, 어, 조림간장. 그 조림간장은, 아, 간장을, 왜 이렇게 발음이랄까요, 도대체. 조린 간장을, 음, 저, 나무 스푼으로 다섯 스푼 정도 넣습니다. 조린, 조린 간장에는 양념이 많이 돼 있잖아요. 달큰하기도 하고. 그래서, 이제, 고추가 물러, 물러지고 스푼이 날아갈 때까지 살살, 살살 볶아줍니다. 그냥 먹어도, 이대로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죠? 그래요.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. 이제 다 익었어요. 그래서 다른 팬에 보내고요.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걸쓸 건데요. 같은 것들은 깨끗이 닦아야죠. 자, 잘 닦았어요 마리맘. 잘했어요. 너무 너무 착해요 치킨 대로 다 잘하고 있네요. 이제 여기다 넣을 멸치를 뿌리기 팬에 볶습니다. 이, 볶아야지 비린맛도 안나고요뭐다른건 넣지 않고 멸치만 볶아줍니다 프라이팬에 이제 다 볶아서 이 수분도 다 날라가고 약간 이제 꼬들꼬들해졌습니다 이럴때 음, 미리 볶아 놓은 고추랑 섞습니다 섞어요 섞어 얼른, 얼른 섞어요 기다리기 힘들어 힘들어 힘든데 빨리빨리 해 얼른 하자 나리만 왜그러니 빨리 하자 응, 그래 얼른 볼까? 그리고 아직 덜 넣은 양념이 있지요 어, 멸치는 멸치 자체가 약간 짠맛이 나기 때문에 멸치 넣고 간장하는 것보다 고추에 간을 하고 멸치에 간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살살살살 볶아요. 그러면 이제 수분도 거의 날아간 상태에서 이렇게 두고 먹어도 뭐 축축하다든가 이런 느낌이 없어요. 통깨를 슬슬 뿌려줍니다. 많이, 많이, 많이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을 꺼도 된다 싶을 중. 이쯤에 이제 참기름을 넣고 그리고 조금 더 볶다가 그러다가 불을 끄면 엄청 맛있는 멸치 고추 볶음이 됩니다. 고추 멸치 볶음이 됩니다. <웃음> 아이고 다른이럴까요? <하름이> <웃음> 그래서 오늘은 또 집밥 한 가지를 더 했답니다. 저는 제가 좋아하지는 않아요. 남편이 좋아하는 위주로만 반찬을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반찬이 있다고 뭐 저는 빵순이 떡순이기 때문에 제일 안좋아하는게 반찬이에요. 근데 남편을 해주다보니까 반찬 솜씨가 많이 늘었어요.